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질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10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지만 결혼은 안하고 싶어요. 이건 먼플레인가요? 이 근데 주변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결혼 안하냐고 엄청 스트레스 줍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분 만약에 마이크 받으실 수 있으시면 뒤에서 얼굴 안 찍고 뒷모습만 찍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눌게요.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얼굴 안 찍고 뒤에서만 찍겠습니다. 그래요. 마이크만 주시고 카메라는 앞에서 감독님 요, 요 카메라 1번, 2번 카메라 꺼주시고 뒤에서 우리 좀 머리가 크시니까 머리만 잡아주세요. <웃음> 10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지만 결혼을 안 하고 싶습니다 이거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에? 네? 남자분 저분하고 결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어떤 어떤 내용이에요? 10년 남 사귀셨는데 아네 같이 왔어요 아 오늘 같이 왔어요 누가 오자고 해서 왔어요? 남자친구가 오자고 했어요? 아니면 제가 우리... 예약하고 돈 내고 아 그래요? 돈 네.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네. 자. 그러면 10년 사귀었는데 보통은 사귀고 남자친구가 너무 좋고 그러면 여자친구가 너무 좋고 그러면 보통은 결혼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로 결혼은 좀안 하고 싶고 계속 연애만 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아 제가 일하는 데가 좀 여자분들이 되게 많은데 음. 엄마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웃음> 네 그래서 좀 오래 음. 일하다 보니까 음.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지금은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음. 일 피곤하고 이러면 집에 가서 음. 바로 누워서 잠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고 진짜 음. 그냥 뭐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렇게 쉬는데 음. 만약에 결혼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 을다 엄마가 하는 걸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런 것도 있고 음. 그리고 좀 뭔가 결혼하면은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음, 있어요. 전 지금 음, 끝난 지금은. 아줌마들을 많이 본 거죠. <웃음> 나도, 아, 아니, 진짜 너무 많이 <웃음> 네, 봤어요. 네, 대부분은 끝이 납니다. 네, <웃음> 네. 그래요. 남자 친구는 결혼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시고요. 하라 하자는 얘기는 안 해요. 하고 싶어 합니다. 아, 남자 친구분은 하고 싶어 하고. 음, 그럼 여자 친구가 결혼에 대해서 좀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저런 거는 몇년 전부터 아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 전에는 모르셨던 거예요? 결혼에 아,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거는? 그 전에는 그냥 저 일하는 거에만 신경 썼지. 아. 주변을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남자친구 분도. 음. 근데 이제는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아 많이 기가 죽어 있네요. 이게 <웃음> <웃음> 예, 지금 어떻게 <웃음> 아. 여자친구한테 무슨 하, 하신 말은 없으세요? 결혼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살살 달래야죠 제가. 아 <웃음> 통발 하나 사실래요? 통발? 통발하고 돈 조금 그 안에 넣어가지고 음 근데 제가 우리 여성분께 이런 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음 통발을 잘 짜야 될 텐데 이 그렇죠? <웃음> 뭘로 통과를 할까요 어, 분명히 결혼하시고 나서 잃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보셨을 때. 근데 저는 결혼도 장사라고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잃는 게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왜냐면 집에 들어가면 나중에 아이 낳으면 아이도 뭘 해야 되죠. 막, 지금은 그냥 유튜브 보실 수 있지만 나중엔 유튜브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분명히 지금 얻을 수 없는 걸 얻으시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잃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아서 얻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 잃을 것만 보이고 얻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추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거의 다 잃은 아줌마들만 봤기 때문에. <웃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제가 보기에는 10년 정도 남자하고 사귀어서 좋은 느낌이 있다면 그 남자에게는 한번 베팅을 걸어볼 만도 합니다. 됐습니까? 남자친구하고 사귀는 건데? <웃음> 어, 분명히 잃는 게 있을 겁니다. 삶은 얻는 것 없이 잃는 것 없고 잃는 것 없이 얻는 것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몇 개를 잃고 몇 개를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장사죠. 그러니, 아, 주변에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 있거든요. 있어요, 주변에? 제가 잘 사시는 분을 한번 봤는데, 아... 아기를 안 낳기로 하고 두 분이 봤어 아, 아 그시구나 두 분이 여행 다니고, 네, 아, 행복하게. 아, <웃음> 아. 근데 또 아이를 낳으면은, 잃는 게 있고, 엄청난 걸 얻는 게 있는데, 네. 그걸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은 비난한 게 아니고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은 사실 죽어도 알수 없는 것을 아이를 낳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얻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부모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해하는 핵심인 거죠. 사랑해보지 않는 자, 사랑받은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같은 좋은 관계라면 아이를 낳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니 오늘 뭐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아니 뭐왜 아니 여러분이 아니 참나 진짜 아니 제가 되게 되게 좋은 의도로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자꾸 이상한 타이밍에서 웃어버리니까 저만 미친 놈이 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악마의 편집이라고요 지금. 그리고 인생 배팅은 제가 보기엔 난 하나도 손해날 것이 없다고 라 생각할 때 베팅하는 게 아니라 어 틀림없이 내가 들어가는 게 있고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때 베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추천은 드린다는 거죠 지금 두 분의 그런 관계라면 아이를 낳으면 지금은 알수 없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10년 사귀기 쉽지 않습니다 부부도 10년 살기 쉽지 않은데 뭐 장난칩니까? 10개월도 막뭐 뭐 서로 죽방 나가고 막 그러는데 10년을 사귄다는 것은 그거는 인간이 인간과 10년 되는 거 어려워요. 저 사장님하고 몇년 됐죠? 8년? 8년 됐습니다. 8년. 중간에 3번 헤어지고요. 헤어졌다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뭐.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사장님은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사고로 죽으면 제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사장님이 빵에 가면 빵수발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사식 넣어드리고 제가 해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친구를 갖는 게 얼마나 흐뭇한 일인지 오늘 아침에 양치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을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챙길 친구가 있는가? 내가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든 잘못된 일을 휘말려서든 내가 감옥에 갇힐 때 나를 비난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나에게 찾아와서 사식을 사식을 넣어줄 친구가 있는가? 근데 저는 사장님의 직원분들이 다 떠나도 저는 그렇게 할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빵에 가시라는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안에 뿌듯한 거 아닙니까? 그럴 친구가 나한테 있다는 게. 내가, 내 친구가 교도소를 갔는데 비난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돌보고 내가 어느 날 사고로 죽었는데 내 가족을 내 친구가 찾아와서 그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부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친구인데 사실 부부의 중심은 사랑하는 감정이 아니라 친구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친구란 무엇이냐? 인디언의 정의에 의하면 나의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진 자라고 했다고요 친구는 알아서 서로 뭐안지 오래됐고 학교 같은 학교 나와서 이렇게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내 남자친구의 짐을 내 등에 져줄 의지나 감정이 있는가? 내가 이 여자의 짐을 내 등에 질 의지와 감정이 있는가? 이거 있으실 때 결혼하시고 그거 없으시면 지금처럼 연인으로 즐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느 날 그게 다른 말의 버전이 이 남자의 뒷모습이 보이고 이 여자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결혼은 그때 하는 게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 소리에 일일이 다 대꾸할 필요 없어요. 심지어 그게 부모나 형제라 할지라도 왜 결혼하네 뭐 이런 거 그냥 그건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엄마처럼 불행하려고 결혼하지 않아. 이렇게 막 그렇게 꼬박꼬박 말대꾸 해 가지고 싸다구나 맞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강연 보면서 넘기시고. 결혼 안 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 여자의 앞모습 말고, 그 여자의 뒷모습. 자, 이게 뒤태 아닙니다. 자, 뒤태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자, 이런 뒤태가 아니라, 그 여자의 뒷모습, 그 남자의 뒷모습이나 어깨. 이게 보이면 그 남자랑 결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산적으로 주판 두들겨서는 혼자 연애하고 사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이 남자가 나한테 잘해줘서 결혼하고 싶고 이 여자가 예뻐서 결혼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는 끝이 좋기가 어렵거든요. 네, 결혼하실 거예요? <웃음> 아직은 어깨가 <웃음> 어깨가 안 보여요? 통과를 30분을 쳤는데도 물고기가 안 걸리네요. 이분은 짧게 할게요. 너무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죽고 싶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 드실 수 있으세요? 아 퍼플. 퍼플 티를 입고 오셨구나.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중학교 올라와서 아, 중학생이에요? 어. 잠깐만, 아저씨 물한잔 마시고 할게. 아이고야, 힘들다. 중학생인데, 죽고 싶다. 지금 몇 학년이니? 우리 친구는? 1학년 중1? 네. 오늘 누구랑 와, 왔어? 엄마랑 언니랑 엄마하고? 언니 언니하고 엄마는 네. 어디 계셔? 네. 엄마는 왼쪽에 계시고 언니는? 네. 그더 쪽에 계시고 초등학교 때는 이러지는 않았고? 네. <웃음> 어? 초등학교 때는 괜찮은데 중학교 들어와서 교복을 입으면서. <웃음> 무기력하고. <웃음> 그래. 사장님 뭐 사주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친구가 중학교 1학년인데 무기력하고 지금 죽고 싶다는데 뭐 어떻게... 뭐 유학 보내주실 수 있어요? 뉴질랜드나 이런데요. 가장 큰 원인이 뭔것 같아, 친구야? 운동. 운동? 운동을 해? 아, 운동, 운동을 하고 있어? 선수로 아니면 취미로? 선수로. 아, 그래. 어떤 운동 하니? 태권도. 아, 몇 단이야? 삼품삼품 <웃음> 빨간색? 음, 검은색. 3단. 아 3단? 아 3단이야 아 그럼 이 선수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아 그래 아 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시켰니? 초등학교 때 원에서 했는데 어. 중학교 올라가서 운동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안 하고 싶어아 그래 근데 엄마가 계속 하래? 어 아빠가 아빠가 아빠한테 얘기했니? 힘들다고? 네. 아빠가 뭘 하셨는데? 처음에는 계속 가라 하시더니 어. 요즘에는 그냥 그만두라. 그래? <웃음> <웃음> 아. 아... 그래, 이제는, <웃음> 아버지가 그만 하자고 했으니까, 이제는, 근데 우리 친구 저기 그만 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좀, 이때까지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너도 시간도 들어가고 부모님도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갔는데 그게 조금 좀 미안하고 뭐 그런 것도 있니? 아니면 어떠니? 아니면 그냥 막 힘들어? 아니면 그런 미안함도 있어? 어때? 공부를 못하면 음. 커서 생계를유해서 어, 다음 달, 집, 집이 어디니, 친구는?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 어. 그래, 다음 달에, 어, 사장님이 티켓 세장 주실 거야. 그러니까 시간 되면은, 포프리 쇼 오고, 아버지도 혹시 오실 수 있으면 티켓 4장 드릴 테니까 아버지도 모시고 오고 아버지가 안 오시겠다 그러면 세사람만 오고 하... 사장님, 우리 친구 끝나고 엄마하고 언니하고 식사하고 갈수 있도록 식사값 한 200만원만 주세요 아그럼뭐 햄버거 먹고 그러면 다 나, 그렇게 나오지 뭐 요즘에 뭐 햄버거 얼마나 비싼데 그래 다음 달에 시간 되면은 또와 오늘 강의 재밌니 네어 그래 아빠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우리 친구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저씨가 뭘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마이크를 너에게 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여러 개를 주고 싶구나. 네.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저런 아름다운 메시지를 할땐 박수 한번 쳐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데, 박수 한번 쳐줘요! 자, 들어갑니다! 정말 재밌으신 분이 오셨군요. 마음은 따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해요. 슬픈 마음이 싹 날아가네요. 조수님, 어린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현재는 남편과 별거 중입니다. 당연히 육아와 버리는 제가 전적으로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매번 다짐하지만 순간순간 힘든 일을 마주하면 이혼하고 저 혼자만의 인생을 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친정엄마와 저는 삼남매를 데리고 버티면서 살고 있는 게 너무 억울했다가도 애들 얼굴 보면서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계속 이랬다, 저랬다. 힘을 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사장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음> 지금 별거 중이라는데, 이거 뭐. 사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사장님도 처자식이 있어서 못하겠다고요? <웃음> 이기주의자네요. 아 근데 확실한 사실 중에 하나는 지금의 이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그래도 문자로 타이핑을 하셨다는 것은 이, 문, 이 문제에서 내가 객관화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 문제에 함몰되어 있으면 우리는 절대 손가락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미 저 문제에 한몰되 있으신 건 아닌 것 같고 저 문제에서 나와서 저 문제를 볼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저연 엄마는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식이 여섯이고 남편은 귀가 안 들리고 남편으로서의 정서적 역할을 전혀 못하고 버신 돈은 그림으로 사회에 환원하시고 가장 확실한 것을 자녀 입장에서 소개하면 자녀는 제 개인적 경향으로 의하면 엄마, 아빠가 힘들게 계속 다투거나 냉랭한 상태로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자녀 입장에선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니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셨거든 조속한 시일 안에 정리를 하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내가 남편에게 할수 있는 것들을 다 했는지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면 본인과 남편에게 기회를 한번더 줘보시고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한다면 그것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얼른 구획을 정리하고 아이들과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식사 꼬박꼬박 하시고 슬픈 일이 있어도 식사하시고 운동하시면서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Shaking,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up the suture. d u m b e o everything